힘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미스터 트로트의 일부 마스터가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비평가 역할을 하는 마스터 있었습니다. 추가 투입 방침을 네. 공개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로트를 연출하는 네. 박재용 네. CP는 미스터 트로트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아, 마스터의 역할에는 인생의 도전에 어려워요.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부분도 있다. 네. 음,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일부 마스터가 음악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청자 의견에 대한 응답이다. 하지만 예심 단계인 방송 첫 회와 2회와 달리 회차를 거듭할수록 비평의 중요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비평을 더할수 있는 마스터를 한분더 생각하고 있다. 라고 추가 투입을 시사했다. 마스터 출연진의 일정 등도 변수라며 기존 마스터 중 일부가 빠지거나 교체될 가능성도 남겨뒀다. 박재용 c p 는또 1회와 달리 2회에서는 저승사자가 된 이홍기를 보라며 기존 마스터들의 변신도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예고했다. 그 거야. 어, 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